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전어회를 통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전어 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주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전어를 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통으로 먹을거라고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딱딱딱 손질만 해서 주셨어요 근데 전어를 그물로 이렇게 딱 꺼냈는데 갑자기 하나를 딴 데다 툭 던지시는거요 예딱 보니까 고등어가 전어인 척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귀여웠다 그래서 전어 1kg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어는 크기별로 얇게도 썰어보고 두툼하게도 썰어보고 길쭉길쭉하게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니까 파랑 먹는 게 맛있다고 해서 파도 준비를 해봤고 막장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먼저 대파를 다져서 넣고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고 마늘을 다져서 넣은 다음에 그릇 크게 맞춰서 쌈장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 이제 사이다 같은 걸 넣어주면 맛있대요 근데 사이다는 없어서 달달한 제로 음료 넣어서 비벼주니까 오 되게 그럴듯한 막장이 만들어졌니다 들어줬어요.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얇은거 먼저 약간 치아 느낌 아닌가요? 이거. 진짜 고소하다. 이게 처음에 먹으면은 약간 그 생선의 바다 냄새 같은 게 살짝 나거든요?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고소해요. 야, 이거 맛있다. 두툼한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아, 지금 이제 얘네를 좀 찍어 먹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. 어, 계속 그냥 먹고 <웃음> 싶다. 근데 어떡하지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와 맛있다 이제 찍어서 제대로 또더 즐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전어가 왜 가을이 제철이냐면 은 가을이 산란기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몸에 지방이 많아진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느꼈던 그 고소함이 늘어난 지방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산란을 해야 되니까 얘가 원래 가시가 엄청 많은데 그 가시들이 좀 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오면서 전어 제철 얼마나 가요? 하니까 한달 정도 간대요 그래서 근처 수산시장 있으신 분들은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네 미니미 전어 먼저. 약간 초장. 요렇게 넣어서 막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매워. 매워. 아니, 청양고추가 엄청 깔끔하게 돼서 괜찮긴 하거든요. 근데 너무 전하의 맛을 좀 가리는 게 아닌가? 요런 생각은 좀 드네요. 와아 그런 맛이 있네 막장은 아까 만들 때 사실 여기 파, 뭐 청양고추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먹는 맛이 있고 초고추장으로 만약 드시면 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추가를 해서 넣어주시면 간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네 쌈 싸드실 거 네. 얇게 썰어 드세요. 왜냐면 지금 <웃음> 먹어보니까 덩어리들이 이제 한 세네 개로 안에서 나뉘어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뼈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얘가 입안을 공격하네. <웃음> 짠. 아유, 진짜 깻잎, 대파, 초고추장, 와, 자, 그럼 의미에서 마지막 큼직한 거 먹어볼게요. 얘는 야, 큰게 훨씬 맛있는데요. 뭐야 이거 큰게 고소함이 한 1.5배 더 고소한데요? 전 얘가 가시가 훨씬 억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 여러분들 웬만하면 큰 걸로 드세요. 큰거 진짜 맛있는데요? 먹다보니까 제가 왜 초장을 많이 먹냐면 막장에는 참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름맛을 얘가 계속 내주니까 막장보다 초고추장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먹는 게 그 남겨놨다 내일은 꼬 먹어야 되겠다 아침에 이야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사실 저는 전어 하면은 예전에 전어 축제를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같이 갔다가 대판 싸웠다. <웃음> 기억에 있었던 생선이었는데 <웃음> 그래서 사실 아까 이거 사오고 나서 제가 물어보긴 했거든요 요거 우리가 그때 전어축제 가가지고막 엄청 싸웠는데 왜 싸웠지? 하니까 서로 이유는 기억이 안나 그냥 싸웠던 것만 기억이 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싸워가지고 막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지나면 기억 잘안 나니까 빨리 이제 화 푸시고 또 사이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 그 오프닝송 한번해 볼까? <웃음> 전어를 다 먹었지 잘 어울리는 막장 초장 준비해 먹어보니 초장 대파 깻잎이 최고의 조합이었네. 홍 사운드.